이차물어볼려야 돼요. 저희가 네 바퀴 토양병원. 네 바퀴 토양병원? 네네. 바퀴 토양병원이 지금 가명에 네. 떴습니다. 네. 네. 정확히 세 가지네요. 한 가지는 제품에 대한 설명,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토양 검증. 토양 검증을 할수 있고, 마지막, 농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청물. 올해 따로 제작한 모자이고요. 네 바퀴 토양병원에 오시면은, FMC 모자, FMC 로고가 박혀있는 음. 모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정확히 토양 분석할 때는 다 중요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토양 분석할 때 어때요? 어, 이제, 이씨나 이런 거가 이제 토양에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잘 그 자라는 적정 이씨가 있다는 걸 알아서 좋고, 자, FMC가 지금 담양군에 나왔어요. 네네, 담양에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뒤에 보니까 차도 있고, 네. 천막도 있고, 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기존까지는 농가가 농사가 잘 되는 거를 저희가 인터뷰한 형태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저희가 왜잘 되는지, 루엔스 아코드를 직접 저희가 이렇게 지역 지역 다니면서 농가분 만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막상 루엔스 아코드 써보시면은 또 효과도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토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EC라든지, 뭐, pH,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수용성 인상까지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셔야 되는지, 그걸다일일 면담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지금, 네. 야, 이거 혁신적인 건데요? 아, 저희가 미리 꿈꿔왔던 건데요. 네. 좀 늦게 해서 좀 죄송해요. 그래도 이거, 다행입니다. 준비, 응. 준비한 데만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아,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 4월까지 준비했어이 차부터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검사를 해가지고, 좀 농민들한테 쉽게 보여줄 수 있나. 네. 한 1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야, 1년 넘게 준비해가지고, 네. 드디어 네네 떴습니다. 이 차, 물어볼러야 돼요? 저희가 네바퀴 토양병원. 네 바퀴 토양병원. 네네. 네 바퀴 토양병원이 지금 네네. 담양에 떴습니다. 네.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 네, 1톤 맞습니다. 아, 그걸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가 펴지네요? 네, 맞습니다. 하늘을 <웃음> 날 수는 없겠지만, 그 잉카입니다. 그러 아, 잉카. 예, 맞습니다. 예. 아... 농민들이 오시면 뭘 해주시나요? 일단 저희 네 바퀴 토양병원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담양 언느 아름마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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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창갑들이나 한쪽물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팜TV 구독을 하면 아쿠도 50ml 한 병을 무상으로 드리거든요. 아쿠도 50ml 짜리 같은 경우에도 뭐, 면, 양, 양은 많지는 않지만 한번 사용해보므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제품을 한 병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 지, 지으시고 계시는 토양을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일단 1kg 정도 가져오시면 되고요. 가져오셨을 경우에 이렇게 토양 검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네. 어, 그리, 그리. 어, 뭐, 몽글몽글 뭐, 해야되 가라앉잖아 그게 원수가 잘못된거야 원수 자체가 원수가 안 준거거든요? 이렇게 소맨드를 쓰셔야 돼 아싸리 그러면은 소맨드를 네, 아싸리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섞어주셔야 돼 아싸리 여기에다가는 비루 같은 거다 타셔도 돼딴 비루 타면 흙끄레기더좋아져 무슨 농까지 음, 세요 딸기요. 딸기. 딸기 농사지 몇년랬어요한 30년 됐어요 30년. 30년. 이야, 그러네. 30년 채도서 찾으라 꽃인지 어더게알요 할수록 더럽죠지 뭐. 넉넉하게 충분 토양 검사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 어, 이게 뭔 차이에요? 토양 이게 두점이 아, 위치가 달라요. 아, 위치가? 네. 정확히 토양 분석할 때는 다중류수로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는 막 일반 생수나 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 수용성 인상 검사를 할게요 보통 기술센터에서 검사하면 은 전체 인상량이 나오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 인상량이 아니고 식물이 쓸수 있는 그 인상 수치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흙물을 용해를, 하시, 용해를 시키는 중이거든요 용해가 되면 은 이 순수한 흙하고 물하고 분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과지에다가다 걸러낼 거예요, 이걸 이 9.25 요몇 킬로 더요? 어, 뭐안 했는데, 아, 여기 미륵 걸렸다. 원래 몇 킬로 나와요? 백향 가면은 나무기 때문에 네. 1, 2, 4. 2. 어. 수확량은 괜찮게 부셨어요, 지금까지? 네네. 아, 여기는 안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구나. 아, 처음 하시는 거고. 네. 그래. 농사 짓기 힘든 땅. 아. 네. 1.4. 키우고 있는 데. 키우고 있는 데는 잘 자라요, 보니까. 네. 수치가 딱 좋은데, 네. 여기가 모르겠어. 비료를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지금 9점대가 나와. 토양 계량을 많이, 염류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진짜. 네네. 네, 네. 그리고 네. 신고 나서, 제가 볼때 소맨드 처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높게 나와, 지금. 네네네. 이런 분들, 이런 분 근데 이게 뭘보는 거야? 예 이제 있어요. pH 그래서 어. 6.5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1분 정도 있으면 나와요 이제 그 센터에서 분석한 전체 인산 수치가 아니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인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치를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한 15, 1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인산 수치가 수용성 인산이 지금 여기는 관리가 쉬워요 여기는 지금 제배지는 이 씨가 1.4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부족한 건 인산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지금 저희 그 아쿠도 루엔스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루엔스가 인산 제형의 밝은제예요. 네. 100% 수용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처방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인산, 인산, 인산 중심으로 처방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루엔스 아니고 일반적인 화학적인 인산이 들어갈 때는 그 저희 소맨드라고 있어요. 소맨드를 섞어서 쓰게 되면은 그 인산이 대부분 뿌리를 흡수를 다 시켜줘요. 근데 여기가 좀 문제인데, 인산도, 인산은 부족함에, 한데도, 염류는 높잖아요. 네. 여기는 우선적으로 인산은 약간 무시하시고, 소맨드로 쓰셔가지고, 토양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 네. 이 씨를, 9.0을 최대한 8, 7, 6, 5, 4, 3. 그래도 못해도 상까지는 떨어뜨려줘야 돼. 네. 아, 되게 젊으신 같은데. 네, 스물 일곱 살이. 네. 농사한 결과를 했어요. 네, 2020년도에 처음 했어요. 아, 농사한? 네. 네네.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와서 토양 검사할 수가 없대요? 어.. 이제 이씨나 이런 거가 이제 토양에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잘 그 자라는 적정 이씨가 있다는 걸 알아서 좋고 이제 아직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하우스인데도 이씨가 엄청 높아서 이제 재배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네. 예, 그, 이제, 관리를 할수 있게 돼서 그런 걸 알아서 좋아요. 예. 한번 여기 한번 상토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대주약제, 여기가 이제 루엔스가 들어간 건데, 일단 저희 눈으로 보더라도 얘가 더 습해요. 근데 영상으로 안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파볼게요. 안에를. 이 수분기 자체가 틀려요, 지금. 음, 이거 좀 말라있잖아요. 아예 수분기를 가지고 있고. 음, 지금 나, 우리. 어. 짜면 물이 날것 같아요, 여기는 네, 조금 남아요. 조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조금씩 일정에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급격하게 쭉 빠져요. 지금 뭐 비가 많이 왔던 예전 같은 경우는 좀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 토양의 습을 어떻게... 좀 쟁겨, 잠겨, 쟁겨둬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시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토질 개선을 해서 객토를 많이 하세요. 백토를 하시면은 토양 공급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빠짐이 좋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아싸리 루엔스나 소맨드를 쓰셔가지고 이좀 수분 홀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아쿠도나 아트플랜 같은 거 섞어주시면은 또 미생물이 이가뭄에 이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섞어다니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농가에서 그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과용되어 있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설명해 줄수 있다는 게 좋죠.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군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도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런 차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네. 계속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전국에 계속 다닐 거예요. 언젠가는 찾아갑니다. <웃음> 아, 그리고 저희 대표 번호로 네. 연락도 주시면 은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꼭다 찾아뵐게요. 1522-6438. 네, 1522-6438. 네.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전화하시면, 네.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하면은 응. 전화받고 달려갑니다. 네, 같이 그렇죠? 가겠습니다. <웃음> 앞으로 농민들의 도움이 되는 응. 네바퀴토양병원. 네바퀴토양병원. 응.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저희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응.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